필리핀에서 열대성 2호 태풍 매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면서 17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필리핀에 상륙한 매기가 뿌린 폭으로 발생한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한 사람은 167명이며 여전히 110명 가량이 실종 상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2호 태풍 매기가 큰 피해를 준 주요한 이유는 당초 2호 태풍 매기 발생 당시 태풍 매기가 동쪽의 1호 태풍 말라카스 방향으로 향하면서 부지와라 효과로 인하여 흡수되는 것을 예상하였으나 이호 태풍 매기는 역주행하여 사마르 섬을 넘어 세부섬 북쪽까지 이동 후 다시 진로를 바꿔서 빠져나갔으며 이후에 필리핀 중부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필리핀 중부지역은 이호 태풍 매기가 이호 태풍 말라카스에 흡수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이호 태풍 매기의 강타로 인하여 사마르 섬 타크로반 지역에서만 태풍 강도 대비 상당히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 풍속 시속 80km인 2호 태풍 매기는 올해 들어 필리핀에 상륙한 첫 태풍입니다. 필리핀은 매년 평균 20개 안팎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농작물 유실과 가옥 파손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슈퍼급 태풍 라이가 필리핀을 강타해 4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무려 7,300여 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한편 이번 2022년 여름에는 중국의 큰 홍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수 시즌은 5월부터 9월까지이지만 홍수 시즌의 기후 패턴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 이미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강수량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장시성 난창의 폭우가 있었고 난창의 강수량은 135.6mm에 달했습니다. 1994년 이후 이와 같은 폭우가 발생한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상하이도 폭우를 겪었고 4월 중순에 9개 관측소가 강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22년에는 기후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극단적 기후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태풍의 추세와 함께 2022년에는 주요 기후 변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의 수는 7개에서 9개이며 주로 화남동부와 화동연안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2년 중국산샤댐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둬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